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증권업종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기현입니다 조보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그 이제 1년여를 끌어왔던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들의 재판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주가조작이라는게 어, 굉장히 좀 복잡해서 우리 일반 시민분들이 그 내용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여기 혹시 그 주식 투자 좀 하시, 하시고 계신가요 다들? 예, 네, 꽤 계시네요 일단 오늘 시간 관계도 그렇고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김건희가 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공범인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드리기는 시간적으로도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 12월 2일 얼마 전에 그 공범들의 재판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제시되었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 주시죠 이게 그 재판에서 검사가 이번에 도피했다가 귀국한 그 범죄자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2 0 1 6년 11월 1일 그 그 증인이 3,300원에 8만주를 매도해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김건희가 대신 증권에 직접 전화해서 8만주를 매도했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그리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가지 기사들이 많이 나왔고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그 기사의 핵심은 그동안 대통령실은 김건희는 주가 조작에 참여하지 않았고 단순히 권오수 회장에게 계좌를 대여한 피해자일 뿐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이 내용을 통해서 김건희가 직접 주가 조작에 참여했다는 증거가 나왔다는 기사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저는 이 인터뷰, 이 녹취록을 보면서 20년, 22년간 증권사에 근무한 증권사 직원으로서 굉장히 다른 의미의 사실들이 보였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주목했던 부분의 첫 번째는 왜 매도인가 입니다. 여기 아이 듯이 3,300원에 매도해 달라고 합니다 김건희가 주가조작세력들을 섭외하면서 주가조작들에게 부탁했던 목표가는 만원입니다 그렇다면 김건희는 왜 만원까지 가는 주간인데그주가조작범이 3,300원에 팔아달라고 했는데 왜 아무런 질문 없이 즉각 자기주식 8만주를 매도했을까요? 이게 2010년 11월 1일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흐름입니다. 제가 빨간선으로 가로로 쭉 거놨습니다. 주식해보시는 분들은 바로 저게 무슨 선인지 압니다. 오랜 시간 걸쳐서 넘어가지 못했던 강력한 저항선입니다. 그리고 그 화살표를 비스듬히 거놓은 데가 바로 2010년 11월 1일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언제냐면 1차 이정필씨가 주가 조작을 하다가 시세를 못 내니까 권호수와 김건희가 이정필을 해를합니다너 그만둬라 하고서 새로운 2차 선수를 영입한게 2010년 10월경부터라고 검찰이 공소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2010년 11월 1일은 2차 주가조작 세력들이 주가조작을 시작하는 첫 번째 디데이 같은 날이었던 겁니다. 2010년 11월 1일 날 주가가 드디어 그동안 못 넘어가던 저 가로로 친 3,300원대를 넘기면서 이후 주가를 보십시오. 8천원 대까지 주가를 끌어올립니다. 11월 1일은 2차 주가 조작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주가 조작을 시작하는 디데이였습니다. 이때 왜 3,300원 매도가 필요했을까요? 저희들이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차트 그 주가와 거래량들을 보면서 주가 흐름을 예측하는 투자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저렇게 오랫동안 형성된 저항성들을 넘어갈 때 강력한 매수신호로 봅니다 그리고 그 매수신호를 판단을 할때 주가만 저항선이 넘어가면 안되고 주가가 넘어가는 것만큼 대량 거래가 실려야 됩니다 왜 거래가 실려야 되냐면 그 전에 고점에서 몰렸던 사람들은 7개월 8개월 만에 다시 본전이 온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익실험 매물들이 쏟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렇게 그런 불구하고 그 매도를 그 매물을 다 받아내고도 주가가 더 올랐기 때문에 와 정말 센 매수세가 붙었구나 지금부터 주가가 올라가겠구나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 조작 세력들은 그 거래량을 만들기 위해서 김건희에게 요청했던 겁니다 3,300원에 8만 주를 매도해달라고 그리고 김건희가 정말 대통령실 해명대로 단순한 가담자였다면 이미 자기는 만원까지 이 사람들이 올린다는 거 알았는데 3,300원에 팔아달라고 했으면 팔까요? 정상적인 투자자는 안 팔죠. 만원 간다면서 왜 3,300원에 벌써 팔으라고 하냐 하겠죠. 하지만 김건희는 달랐습니다. 전화 받자마자 바로 매도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김건희가 단순히 계좌를 대여한 단순 가담자가 아니고 주가 조작 세력들과 이 상황들을 다 이해하고 주가 조작을 공모한 공범이라는 강력한 증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까 녹취록에도 보면 은 검사가 얘기합니다. 김건희가 직접 대신증권에 전화해서 주문을 냈다고 라 합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이미 검찰은 김건희의 모든 계좌들의 증거를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검사는 김건희가 대신증권에 직접 전화해서 주문을 냈다는 걸 얘기할 정도면 그 증권사를 압수수색 압수수색 자료요청에도 저희가 주긴 합니다. 이미 증권사 전화가 녹음된 녹음 테이프를 다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증거가 부족한 게 아닙니다 검사는, 검찰은 사는검 김건희의 주가 조작에 모든 증거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 한번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 주가 조작은 살인사건이나 방화사건하고 다릅니다 이런저런 증거들을 모아서 실마리를 만들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거래내요 이출금 내역, 이체 내역, 통화 기록, 그 통화내역 모든 증거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어려운 수사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아직까지 김건희 를 조사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촛불 시민 여러분들께 당부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촛불 시민 여러분 제발 지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촛불을 밝게 받쳐주십시오. 촛불의 힘으로 특검을 도입해서 김건희의 축가조작가 윤석열 대통령의 거짓과 위선을 역사에 꼭 기록합시다. 감사합니다.